안녕하세요 여러분 민기입니다 Hi 아이 제가 카메라 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기초를 바꿨습니다 기초 그 화장품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어떤 제품인지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 짜잔 라노아 제품의 푸시 레볼루션이라는 라인의 제품들이에요 이 화장품은 일단 어, 그 스킨이랑 로션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어, 남자분들에게, 어, 남성분들에게 어, 적합한 그런 화장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써봤거든요 이 제품을 쓰고 나니까 그 면도 후에 있는 그 화끈함이라던가 흡한 그 그런 느낌들을 좀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트러블이 난 그런 날이나 이럴 때 쓰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토너를 먼저 사용해 볼 텐데 제형이 무리여 가지고 제가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, 이 뭐냐 이 뭐라고 하냐 이 솜을 가지고 왔습니다. 솜에 적신 다음에 이렇게 빡빡 닦으면 안 돼요. 다알똥 말똥, 다알똥 말똥, 이렇게 다알똥 말똥으로. 주시면 됩니다.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. 확실하게. 그래서 면도하고 하면은 화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향이 되게 남성용 제품이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들고 약간 거북할 수 있는데, 약간 좀 시원하고 약간 상쾌한 그런 상쾌한 말고, 상쾌한, 상쾌한, 상쾌한 냄새가 냄새라고 하면 좀안될것 같아요. 상쾌한 향이 납니다. 그리고 이게 저자극 그 화장품이라 가지고 피부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로션을 발라볼 텐데요. 로션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로션도 그 스킨이랑 그 향은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토너보다는 확실히 좀더물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진 않죠. 물제용은 아니에요. 이마에도 이렇게 발라줍니다. 음, 상쾌한 냄새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히 지금 면도를 한이 부분이 화한 거를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바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벌써 정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막 따로 그 넥탑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고 산뜻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쓴 제품은 어이 제품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하는 동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그리고 면도 후에 좀 진정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트러블 진정에도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신 분들이라면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준비를 하고 다시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왔습니다제 <웃음> 차가 저희 집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기 옆근처에다가 기계식 주차장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저번 주에 코나를 보내주고 새로운 산타페를 받아왔습니다. 지금 내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이쁩니다. 이쁘게 돼 있어요. 나중에 산타페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날씨가 좋은 날에 소개를 이쁘게 아주 해드릴게요. 일단 저는 지금 지우 집으로 가고 있고 지우랑은 앞에 가서 촬영을 할 거예요 하이 안녕. 왜 오늘 기서 왔어? 오늘 석기 쪽으로 빠졌었어 하이 에이좌이 하이 이 Crispy, crispy. 자리 잠깐 뻗는 거 괜찮다. 대각 대각선으로. 예스. 그리고 뻗고 그 발을 보는 거지. Yes. Snape, Snape, s e 스세 r u s s n a p <laughs> so Dumbledo <laughs> s e v r s s e e r u s d u m b l e d o r o e o r e v o e o r o d m o l e d o r e e v e r d m l e d o r e e v e r t r t m o r t m e Voldemort Voldemort Voldemort Voldemort Voldemort o r t e o o o r t e r m e t r d r r 잘한다. 다왔다